오늘도 장사를 열심히 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배고파 어디를 갈까? 마트 마트다 바로 거기야 어 노랑이다 노랑아 안녕 어? 안녕? 어뭐 보고 있었어? 난 수박 너는? 나? 따나나 너는빼고 아빠짝이야 아! 가슴 놀랐다 나도 이게 뭐지? 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소스지와 감자 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오븐도유를 따뜻하고 고소한맛있는 밥이 완성이에요 마차마트에서 가장 맛있는 도시지에밥